일본도 지금, 추워요? 일본도 지금 추워요? 동경은 그다지 춥지 않아요. 동경은 그다지 춥지 않아요. 몇도 정도예요? 몇도 정도예요. 지금 지금 그 다지. 그다지. 지 안다. 그, 지, 지 안다. 몇몇